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필모라 1 1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필모라를 들어왔을 때 여기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를 할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모라를 실행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다 다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 번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데이트는 영상효과 리소스 플러그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영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꾸며줄 수 있는 필터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효과를 사용하시려면 왼쪽 상단에 이펙트 효과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보리스 FX와 뉴블루 FX 카테고리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런 효과들이 추가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모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끌어서 트랙 위에 올리셔도 되고 여기 클립 위에 얹는다는 생각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 효과는 유료 효과라서 구매 또는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체험하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적용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X 표시는 유료 효과를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유료 효과를 구매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비디오 이펙트 효과를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펙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다양한 효과들을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강도를 세게 한다든지 이렇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효과들도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리고 뉴블루 FX 같은 경우에도 클립 위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체험하기를 눌러서 보셨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필터 효과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비디오 효과에 들어가서 이펙트에 들어가게 되면 화살표를 눌러서 조금 더 다양한 색상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효과가 있다면 색상도 좀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효과들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플러그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기가 있는데 구매하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 필모라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서 방금 그 효과를 사용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업데이트라고 나왔는데 플러그인들을 유료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월, 분기, 연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모든 플러그인이 아니더라도 방금 보신 뉴블루, 보리스 이런 부분들을 체험판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업데이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업데이트 템플릿 프리셋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인트로와 아웃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확인하시려면 왼쪽에 파일 추가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템플릿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 삼각형을 딱 누르게 되면 템플릿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운받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다운을 받았으면 확인하셨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이렇게 잡고 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인트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내 영상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트로 영상에 적용하고 싶은 클릭을 선택하시고 Alt를 누르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딱이 부분까지만 재생을 편집하는 했을 때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클립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글씨라든지 폰트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다 옮겨서 자유롭게 꾸미실 수 있고 비디오 이펙트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스케일 크기라든지 회전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템플릿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신 이두 번째 템플릿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여기서 주는 음악을 저작권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음악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넣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업데이트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업데이트 오디오 싱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싱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견지반은, 견지반은 캡틴입니다. 캡틴입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클립의 음성과 오디오 클립의 음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오디오 싱크 자동 맞추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싱크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맞았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이렇게 소리를 꺼도 되겠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가 그래도 조금 안 맞았다고 하시면 은 이제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약간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싱크를 맞춰도 이런 식으로 동기화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크를 맞출 때는 주의가 조용하거나 배경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맞추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오 동기화도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톡미디어 스톡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스톡미디어 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라든지 GIF 파일, 짤 파일 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픽셀스나 픽사베이 같은 데서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필모라에서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또 언플래시 같은 경우 들어가셔가지고 해당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진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짤 같은 거 예능 효과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창에 가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업데이트였고요. 다섯 번째 업데이트, 원더쉐어 드라이브입니다. 원더쉐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 템플릿 이런 동영상들을 클라이드 드라이브에 전송을 해가지고 보관해놓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얘를 눌러서 바다 영상 저장 또는 필모라 강의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 여기에 필모라 강의 1로 나와 있죠?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금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 밑에 있는 필모라 강의를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방식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서 공유하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여기 구름 모양의 화살표 표시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업로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필모라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 3개의 이렇게 공유 표시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보내셔도 되고 또는 코드 없음 해가지고 유효기간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링크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링크가 복사가 되었고 내가 만든 비밀번호도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로 보낸다고 해보겠습니다. 아까 복사한 링크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비밀번호는 이거다. 알려주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상대방이 메일을 선택해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밀번호 없으면 바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비밀번호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를 눌러주시면 필모라에서만 열수 있다고 하는데 받는 상대방도 필모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전용을 딱 눌러 보게 되면 이렇게 필모라를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완료가 되면 파일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딩이 되면서 로딩 숫자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로딩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딩이 완료되면 100% 이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파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열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지금 열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이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로컬 프로젝트들을 여기서도 관리하실 수 있지만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이제 정리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삭제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구름 모양을 눌러서 여기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삭제하실 수 있고 또 관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의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클라우드 드라이브라 그래 가지고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파일이나 이런 동영상을 업로드해가지고 보관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뭐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보관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프로젝트 올리는 거나 클라이브 드라우드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 용량에 다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좀 구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원더쉐어 드라이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업데이트는 스피드 램핑 기능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겁니다. 모든 영상이나 똑같으니까 이 영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싱크를 지우고 이 영상을 클릭을 하고 여기 보시면 시계 모양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스피드 램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재생을 했을 때 클릭해줘요? 복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여기서는 빠르게 흘렀다가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천천히 흘렀다가 이렇게 영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점을 잡고 내가 원하는 속도를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고 이렇게 속도도 위아래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있는 경우 이 오디오 피치 유지를 하게 되면 음성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정해진 스피드 램핑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사용자 설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이도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또 만들고 이 부분을 눌러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만들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장면을 멈추게 하겠다 해서 정지 타임을 넣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지 화면이 가만히 있는 효과들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맞춰서 재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맞췄던대로 이렇게 정지도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속도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게 스피드 램핑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비트 램핑 해제하시려면 그냥 없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 비트 맞추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영상을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기능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딱히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 가져오기 창에서 눌러서 자동으로 음악 비트 맞추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미디어 가져오기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하는 지점이라든지 전체 길이를 보시고 가지고 있는 음악을 넣어서 이 비트에 맞추기 위함이니까 이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영상 효과도 이렇게 꾸며서 임의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다 됐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기능이 또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교를 중점이 자 내가 정형한 영상 효과도 적용이 되면서 또 블로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됐고. 자동으로 비트를 맞춤으로써 알아서 컷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내보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저절로 컷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런 강의보다는 무언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가 박자를 맞춰서 편집할 때 그럴 때 자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기준을 중심으로 컷 편집을 해가지고 박자를 편집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스킹, 마스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스킹 기능도 강의를 했지만 마스크 기능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클립을 더블클릭하시고 비디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은 마스킹 기능이 여기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미지 마스크, 쉐이프 마스크와 다르게 이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본떠서 키프레임을 적용시키면서 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에 맞게끔 마스크도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캡처했던 이렇게 좀 작은 크기의 마스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도 맞추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 더블 라인, 패더도 줄수 있고요. 방향도 틀어서 이렇게 적용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마스크 위에 키프레임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서 움직이고 또 여기 가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생을 해보면 클릭. 클릭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기능에 대한 활용도를 나중에 또 상세하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템플릿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필머라를 실행을 했을 때 여기 템플릿 모드 보이시죠?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영상을 조금 더 감성적으로 꾸미고 싶을 때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을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미디어 가져오기에 나오고 여기서 열기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꼭 다섯 개 이상을 가져와야 되더라고요. 같은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효과도 모든 효과를 할 건지 모든 효과를 제거할 건지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지속시간 이라든지 글씨체 이런 부분들을 다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각 클립마다 변경도 가능하고요 필모라를 들어간 게 아니더라도 왼쪽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꼭필모라를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그럴 때 아주 사용하기 좋은 템플릿 모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추가로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필모라 자체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저장하게 되면 타임라인 본으로 저장을 했을 시 다시 이 모드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내가 적용했던 템플릿들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필머러 와가지고 어떤 효과를 넣을지 잘 모르겠으면 템플릿 모드를 통해서 약간은 꾸미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머러를 닫았다가 실행했을 때 템플릿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내보내기를 해서 바로 영상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로젝트 관리처럼 삭제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모라 업데이트를 다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이 업데이트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